자랑스러운 화덕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광주에 맞춰 1절만 남 이 안돼 주시기 바랍니다. 꼭 먼저 여러분께서도 산청군도의 제2차 정례 집회 경위와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에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산청운도의 회기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늘 오전 운영위원회에서 의사 입증안이 회의되어 제256회 산청운도의 제2차 정례를 회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증정례 일정을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8일간으로 하는 대기 결정의 건과 예상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세각의원님외 세명의원께서는 산청의회의원 모정활동비등 직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며 군수님께서는 2019년도 본회산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제출예산안, 2019년도 권예산안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분용계획안, 그리고 산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회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6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상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2차 고대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8년도 제2의 추가경정시 제출 예산안, 2019년도 손해산안,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영계획안을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주인께서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승인지예산서,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지방시의 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사회 재구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2018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임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5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체리하고 오늘 본의에서 최종 의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정에 앞서 5분 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동복 의원님께서는 발언 대회만 하고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산천부 나스른 공부 신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장님 그리고 이재근 부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자 여 이는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마을 근역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5분 자유고론을 선수합니다. 동촌지역인접생활 생활문화권을 소규모 근역으로 묶어 소득기반 확충 등을 진행하는 마을 근역사업이 공동시설 운영 위협 등으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타시군에서나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증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초면 6건형 마을개발사업 등 8개의 마을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마을공동시설의 지속적인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지원기업, 주민들의 운영 등의 한계, 지역주민경영능력능력부족 등이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실정으로 동촌마을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각종 체험시설 등이 운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 환경 및 주변 여건의 변화로 경쟁력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은 물론 관리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상층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원위원은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마을 아카데미 운영, 주민 주도적 상량식 사업주의, 주민들에게 다,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는 마을 만들기 멘토 운영, 행정과 주민의 내계적인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 조직 운영,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계획 반영 및 사업관리를 위한 사업지구 모니터링 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라바하며 이러한 농촌지역주민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 강화를 통해 농촌지역 자식민 및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특되고 공무에 참여하기보다는 실저계획속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시청 관계서부터 의회와 협조가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을 모든 사업의 성과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사는 노력과 군의 체계적인 지연이 맞물려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 간의 소통,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하여 주민의 삶질 향상과 농촌 활력 증진될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은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히 검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연을,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파하여 인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 제1항 제256회 단통문의 제2차 정리에 대기 결정 의거을 상경합니다. 사사실 일정안대로 제256회 3천문호의 제2차 정리의 기를0일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8개월간으로 결속보자는데이 없습니까? 예. 네. 예. 예.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정지 1항 제256회 3천문호의 제2차 정리의 1기개결정인거는 100일간 예. 방향과 이실책을 그 설명하는 것입니다. 수님서는른대로 나오셔서 이선 하여 주시고 한 가운데 경하주기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경소 국민의 행복과 운전 국민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전략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니다 저는 지난 7월 공소지금 아니고 활력있는 지역니다운이 있는 대원 살리고 협력상 게인사공개 위험지역 정비사업도 300억 원을 필요해 조기에 작공하여 균형발전의 거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교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운정의 방향과 역전 사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과 역정사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동기보감촌 확장 하천정비사업 등 대형건설사업들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소득정보와 다른 도시의 꿈이 이루어지는 농업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국민의 미래가 그린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농림분야의 전통과 테마가 어우러진 전통문화 공간으로 육성대 나아가겠으며 it again. 내년, 내년도 6사출일을 위해 편성한 총예상 규모는 4563억 일반 원, 일반계가 4195억 원, 특별계가 368억 원입니다. 유료 분야별 대출 예산 투자 규모는 일반 공공행정보야에 186억 원, 공공질서와 안전분야 126억 원, 교육원, 문화관광 분야에 387억 원, 환경복지 5금 분야에 1347억 원, 지역개발산업 중소기업 지육검사실장조선생님니다 민양근 교육행정과장은교 출장관계로 내신 호원을양해부탁드립니다지방자시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해서 인구 증가 시책 추진 등 국가 시책의 차지 없는 추진과 동해방암축 활성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 추진 등 지역 생활의 증가로 신규 인력 및 재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번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민성 7기 군정 목표의 함께 만드는 영품 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 산청 우리를 위한 공약 사업의 무기의 반응을 위한 조직 운영 및 적정한 주요 인력이 배정이 요구가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기존 인건비 구매 내에서 새로운 행정주요 분야에 이지, 기능력 1력 정감 현황입니다. 정원된 30년은 지방공권 활성화, 복지 사업지대 해소, 시내 안심신도인 등 국정과제의 영과 현안사 출을 으로 2019년도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 절차상 지정안에 대한 산정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제시할 의견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채택하기로 하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1차 본회에서도 심사한 복 보관, 보관대로 채택해 주신 것을 당보드리면서그안 심사 결과를.